오늘리고 밥을 좀흘려어요 지금은 퍼스트룩 촬영 현장이고요 파자마 룩으로 침대에서 편하게 촬영해 왔습니다 일요일에 나른한 그런 무대를 좀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잘 나오는 거 같은데요 어, 잘한 <웃음> 나도 안경이 꽤많데 자전거 안경? 오, 투명해 오락실 장인 <목소리가> <다리> 아자 <방아버라. 목소리가> <웃음> 원래 근 이렇게 딱야는거 아니야, 원래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니 아니 아, 그냥 이게 제일 편하니까. <웃음> 이건 진짜 뭐냐? 스티브 잡스 아니요, 애플, 차고에서 그 한장 시작했어요. 요 카메라. 어 a 좋아요, a l l y c 약간 l 해어게 u l l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저 레몬향이 되게 좋아하는데 향기 가다시 아, 향기 주사님 안녕하세요? 냄새 퍼스트 룩2 7호 저의 첫 단독 화보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<웃음> 네, 오늘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많이들 웃어주시고 촬영할 때도 계속 와, 호응해주시고 <웃음> 수월하게 촬영을 잘한것 같습니다 여롭분들잘 네, 봐주세요 고맙습니다